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올 수는 자체 잘못하면 구설도 따르라는 형국이고 이분이 최근에 프로포폴이랑 대박 의혹에 음.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형국이죠 아. 이 사람이 도망칠 수가 없을 텐데 아, 그래요?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텐데 아. 올해는 나락으로 가는 형국이야 이 사람인데 우울증도 된게 굉장히 심해요 아. 내가 볼 때는 뭔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거든?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이 분을 좀 해달라고 음.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음. 저희가 한번 가져와봤어요. 음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깔이 많네, 이사주가. 쉽게 얘기하면 카멜레온 같지.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사주.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뚜라이 <웃음>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야. 좋으면 굉장히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. 이 사람은 누군가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. 어때면또 누구 간섭당하고 뭔가 이렇게 구속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야. 만인의 사람들한테, 어, 이름을 날리라는 형국이고, 그리고 작년 수부터 운은 좋았어. 그래서 뭔가 흥행을 하고, 이슈가 되고 이러는 순데, 이 사람이 올 수는 자칫 잘못하면 구설지타를라는 형국이고, 또 어떻게 보면 망신수에 걸렸단 말이야. 이 사람 같은 경우 누군가 타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간제에 걸린 게 아니라, 자기 스스로가 뭔가, 잘못을 해서 간죄에 걸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와 뭔가 큰 일이긴 하는가 보네요 어, 올해는 완전 진짜 형살이 걸려갖고 감옥에 갇힌 그런 형국인데 이 사람이 도망칠 수가 없을 텐데 아, 그래요? 절대로 네. 빠져나갈 수가 없을 텐데 아, 그 정도로 큰 일에 어, 좀, 큰 일에 뭔가 이슈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인데 우울증도 된게 굉장히 심해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거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자기 몸을 혹사를 하는 그 만약에 일을 잘 풀지 못하면 그럼 응. 영원히 올해는 나가기로 가는 형국이야 누군진 몰라도 이 사람이 올해는 진짜 질타를 받는 형국이다 응. 그 질타를 그럼 본인이 인정을 할까요?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분 그러면 이성적인 좀 면은? 이성적으로 이 사람은 스캔들 같은 건 내가 봤을 때 크게 없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또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 이 사람은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?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 양쪽으로 여자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도 좋아하는 그런 양성의 그런 네. 면도 있지 네,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좀 질문해 볼게요 배우 유아인 씨라고 음, 음. 이렇게 들으셨어요 음 이분이 최근에 프로포폴이랑 대만 음. 의혹에 이제 오. 휩싸였어요 과연 진짜일까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내부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형국이죠 음.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금 네네. 좋게 보면 어,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보여져요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 아 그래요? 드라마도 음. 찍어놓은 게 있어요.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럼 개봉 못 하겠네? <웃음> 근데 그 앞으로는요? 이분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... 지금 이제 잠수를 탔다가 다시 한 3, 4년 좀 지나서 나올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너무 크게 이 사람을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나오면은 예전에 지금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? 한4 0때 이유가 돼야 좀 그게 회복이 되죠. 41, 나2이 아. 정도 돼야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. 연예인들이 사실 이런 의욕에 휘말리면 처음에 부인을 많이 하거든요. 내가 볼때 부인은 못할 것 같은데 이미 한 80%는 지금 못했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단정을 지은 것 같은데 생각도 아, 응? 못할 것 같은데 양성 뭐 그걸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유튜버에도 그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아 정말. 그래요 그러면은 평생 그런 쪽으로 좀 살까 그러면? 결혼은 안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해야 할 마음이 없다 음. 아. 응. 혹시 약 말고 다른 거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? 조심하면 건강도 안 좋죠 이 사람은 약 부작용도 있지만 이 사람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지 음...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자꾸 적신어가 오죠